네, 이번 주 마켓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분석을 할 것이 골드인데요. 자, 지금 골드 현재 4시간 차트입니다. 자, 우선 데일리 차트부터 항상 하듯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1307레벨에서 중요한 서포트를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325까지 올라가서 정확히 1325레벨에서 거부반응을 보인 후에 이번 주 현재 상황이 1310 레벨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예상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 차트인데요. 4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1310 그리고 1313 4 2 얘가 131, 아, 1320 그리고 1312 정도. 이 네, 사이가 아주 중요한 마켓 스트럭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 구역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자세히 보시면은 엄청난 가격의 반응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현재 어, 마켓이 여기서 또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서 제가 내이션 차트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업트렌드 블리쉬 채널이죠. 자, 블리쉬 채널인데 지금 현재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터치, 세 번째 터치가 나온 후에 약네 번째 터치가 이제 네 번째 터치가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매수를 이제 첫 번째 딱두 가지 방법으로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어, 이제 첫 번째는 1311 여기서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바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나는 확실한 컨포메이션을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카운터 트렌드 라인 위에서 캔들 클로저 나오고 리테스트 후에 리테스트 후에 이렇게 다시 1, 3, 2, 5 레벨까지 매수를 할 것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테스트는 뭐 1시간 차트에서 보셔도 되고요. 어, 원하시면 15분 차트에서 보셔도 되고요. 보시면 지금 현재 1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거부반응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15분 차트로 가면 은 네, 조금 더 확실히 이렇게 해머 캔들, 그 다음에 불시 캔들 팔로우업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5분 차트를 보시고 거래를 하신다면 은뭐 이런 식으로 카운트 트렌드라인을 이용하신 후에 만약에 캔들이 여기서 위로 클로즈, 그리고 나서 리테스트, 그 다음에 매수. 이런 식으로 또 저희가 짧게는 또볼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매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파운드 호주 한번 봐볼게요. 자,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0 중요 레벨과 그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블리시 채널 밑에서, 그죠? 서포트 밑에서 캔들 클로저 나온 상태인데 지금 상황이 어 더블 바텀을 그리는 것인지 데일리에서 더블 바텀을 그리는 것인지 아니면 은이 트렌드 라인 레지센스죠 이제 이 레지센스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제가 그려놓은 화살표대로 내려갈 것인지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차트 말고 네시안 차트에 보면 조금 더 정확히 저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어 여기서 거부 반응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 공간 밑으로 만약에 브레이크아웃이 나온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1.6 어, 레벨. 1.6 레벨이죠? 네, 1.6 레벨로 저희가 데일리 차트에서 내려갈 것으로 볼수 있겠고요. 만약에 4시간 차트가 레지신스 레벨에서 거부반응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채널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서포트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서 혹시 내가 생각 하 어, 내가 생각에 중요한 레벨인 이제 1.0700. 1. 1.80700 아, 레벨 위에서 캔들 클로저가나온다면 서포트를 유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1.845 레벨 1.845 레벨까지 저희가 올라갈 것으로 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션 차트에서 확실한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후에 어,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주 달러 한번 봐 볼게요. 호주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베어리시 채널 안에 있습니다 베어리시 채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채널의 서포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터치를 한 후에 일시적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을 해놓은 게 여기 레지신스 터치 후에 다시 한번 서포트로 내려올 것으로 보, 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 바로 여기 이곳 마켓 스트럭처 레지센스를 뚫지 못하고 보시면 트위저탑을 만든 후에 어뭐슈팅사로도볼 수도 있겠죠 거부반응을 보인 후에 지금 데일리 차트에서 이러한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로 보면 조금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지센스에서 거부반응 확실히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베열시 팔로워 그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 0.74레벨까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달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도를 아, 보고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파운드엔 그리고 호, 어, 유로엔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데일리차트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서포트 레벨 그렇죠? 서포트에서 거부반응 그리고 내션 보시면은 더블 바탕 한번더 내려와서 이것이 아마 2618 거래가 될 거예요 2618보다 네, 조금 높는데, 보시면 2618이 뭐냐? 더블탑, 아니면 더블바탐 해가지고 2를 말하는 거고요 618은 피부나치 61.8. 그래서 더블탑이랑 더블바탐 후에 크게 움직이고 나서 내려왔을 때 피부나치 그린 후에 세번째 움직임. 그죠 여기서 61.8에서 거부반응이 나오느냐? 어, 만약에 그랬을때 이제 2618 해가지고 2618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를 가져갔을 때는, 어, 거래가 마켓이 61.8에서 서포트를 찾고 올라가면서 이제 이 마켓 스터벅쳐 바로 이곳 이곳 위로 부술, 어, 부수는 모습이 나올 때 제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로엔도 마찬가지고요 데일리 차트 보시면은 확실히 129.375 레벨에서 중요한 서포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마켓이 데일리 캔들 클로즈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역 헤드 앤 숄더. 그리고 나서 아주 크게 위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여기 마켓 스트럭처가 있고요. 마켓 스트럭처까지 내려와서 마켓 설처 리테스트 즉 서포트 거부 반응을 보일 때 저는 매수를 해서 현재 어,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엔 유로 앤 저는 롱 포지션을 현재 어, 5월 15일 네, 시카고 시간, 미국 시카고 시간 5월 15일 어, 새벽 12시 35분 시간으로 현재 파운드 엔과 유로 앤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 어, 매수 그리고 파운드 호주는 기다려야 하고요 호주 달러는 매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다들 많은 핍 수익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